뭐안 해도 되지. 어, 제가 팔을. 이렇게 파를 싱싱하게 사면은 제가 팥뿌리를 물을 담아 가지고 얘를 넣어서 막 흔들어요 봉지로 꽉 묶어서 이걸 흔들어 갖고 이거를 몇 번을 깨끗이 닦으면 이렇게 팥뿌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엄청 싱싱하죠 오늘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다시백이 이렇게 중짜 있고 소짜 있고 대짜도 있거든요 저는 중짜리를 많이 써요 그럼 요중짜리를 가지고 요거를 국물 내실 때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냉동실에 요만큼씩 얼려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본 거예요.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 꺼내서 국물 낼때로렇게 하나씩 넣는데 다시마하고 뭐 여러가지 국물 내는 거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팥뿌리한 다섯 개 정도? 다시 팩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은 국물 낼때 정말 맛있어요. 화풀이 진짜 요새 좋을 때잖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화풀 내실 때 엄청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 제가 엄청 엄청 소리를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제 필요하실 때. 때 이제 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셔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깨끗이 닦아 놓은 거니까 이상이었습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 국물 내실 때 많이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